이뭔 개소리야! 저 계세요? 어디서 오셨어요? 렌트카이 사이서 왔는데, 그몇 번을 뭐경찰서서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, 그럴, 그러... 아, 없다니까요, 이 사람이. 아, 경찰서에서도 왔었어요? 네, 몇 번을 왔는데 계속 그것도 또 오고 또, 또 오고. 아, 없다는데. 여기 안 사는 사람인데 계속 네, 오는 네, 거예요? 네, 한 마리 살았나 봐요. 아, 여기 기사 오신지 오래되셨어요? 저희들 2년요. 2년 되셨어요. 네, 아, 옛날 에이구나 택배회사에서요. 아니 렌트카에서요. 아 렌트카에서요? 누군이 저희 렌트카를 가지고 도망가셔가지고. 진짜요? 아직도요? 지금 몇 년째 이러더라고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어서. 그러니까 그게 왜그 주인이 집 주인이 그거를 저기 그 그거 했는데도 또왜안 되지 그게? 문제가 좀 많은 분답니요 많았는데. 알겠습니다. 자세, 감사합니다. 큰일났다. 어떻해요? 차차 들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어? 사람들이 왜나요 많이? 경찰에서도 어, 와요? 경찰 수도 없고 네. 우편물이 여기는 여기가 더 오더라고요. 네, 지금 여기 붕단 이게 네. 많이 있더라고요.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.